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12시 36분인데 일단 약국 가서 손소독제 좀 작은 거 있을까요? 네 하나에? 돈는안되네요네 근데 마스크가 그럼 하나에 얼마인 거야? 19,000원이 결제가 됐는데? 그럼 마스크가 하나에 4,000원? 하나에 4, 4 0원이야 싫어요? 약국에서 원래 마스크가 4,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 2 0 0 0 얼마 아니에요? 일반 약국은 유통업체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서울로 스케트를 하러 갑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오늘 촬영이 있는 코코미카로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 되신 거죠? 네, 저전주에서 바로 왔어요. 네, 3시 반에 온다고 해 놓고 전주에서 바로 왔어요. <웃음> 쌤이 카메라를 들리면 뭐라못 해요. 여러분. 챔프가 느끼요 계속 로를 찍고 있죠. 왜? 네. 어, 주일 아. 아... 네. 19개 <웃음> 아니, 이거는 쟤는 너무 이뻐 이걸 내가 하잖아? <웃음> 끝났으니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야 안녕 카메라야 그만해요 바쁜데 응? 시간 내줘거 아 이거 네. 원격으로 하는 거야? 네네 1번. 우와 아, 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하는 미카쌤 그리고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튜버 중에 되게 유명하신 신쿡님을 모시고 남자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봄으로 가는 언저리이기 때문에 지금 좀 미취한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평수하는 응. 거하고 다르네요? 네. 샵에 올 때마다 쓰는 그 크림이 아니에요. 응. 맞아요. 오 되게 이려하다 역시 미치크리에이터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이걸 찍었어. 여러분 좀 전에 누나가요. <웃음> 넘겨진 게 약간 마음에 안되긴 한데요. 까상스러우시네요 <웃음> <깜짝> <웃음> 오늘따라 유독 <이숙> 조심하네. <웃음> <웃음> 아 그, 그냥 그냥 넘어갈게요. 완벽합니다 집에 간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영상을 올리러 피스방에 잠깐 왔어요 오늘 수요일이라 영상 올리는 날인데 7시에요 7시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올려야 돼요 한순수독죠순수독없도 높게. 바르고 여러분 저희는 익선동 왔어요 익선동 밥먹을거예요밥 밥먹으러 가요 밥 영상은 올렸지용 저희는 온천집이라는 식당에 왔고요 온천에 몸담고 싶다 수비드스유 샤브샤브 정식 된장샤브 1단 2단 3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주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된장샤브 3단하고 1인 정식 비프 덮밥 시켰어요 요른자는 네. 소스와 함께 섞어서 소스를 찍어 드시고 흰 잔은 끝까지 드셨다가 마지막에 면사리 넣을 때 넣으셨어요 초생강에서 생강 안 드시면 빼시고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맛있어 솔직해지잖아요 <놀람> 촬영지였다는데 약간 느낌은 비슷한 옷이야 어, 그 친구가 여기 호텔 들고다 촬영지였다는데 야, 뭐, 아니면 나, 그 느낌의 카페인 거야? 촬영지였던 거야? 여기가 호텔 세 4장이래요 확실히 느낌이 난다 1층 이쪽에서는 네, 다 가리고 한 부분만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3층은 지금 리모델링 돼서 거기서 사진 찍는 게 예쁘다고 하네요 참참참 참참 참참참 참참 참참참 참참참 잠, 잠, 잠, 잠, 하자단 <웃음> 잠, 잠, 잠, 빠빨빠 잠, 잠, 묵 <웃음> <잠, 잠>, <웃음> <딴> <웃음> <바이바바밤? 웃음> 아기한테 p a p 묵 아빠? p a Papa, p a 왜이 p 맞아 카메라 판독 카메라 돌아간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아빠 묵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 아 p a p a p 2월 27일 햄버거를 3시 50분에 먹습니다 먹고 저 피부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피부과 왔어요 레이저 가으러 왔어요 오늘 마지막 레이저 난밥 먹으러 왔어요 점수부터 하게 고등학교 친구 만났고 뷔페 왔어요 여기가 압구정 헤어링 식스? 평일 디너 4만... 1 8 0 0원 1인 2만 3 9 0 0원얘는 고등학교 친구고 안녕하세요 싫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우, 역겨워 <웃음> 하지마! 하지마! 시자물 대표 메뉴들 있고 저는 자연별고 대표 메뉴들 수사 메뉴들 다음에 훈제 연어, 연어장, 초밥, 사과 사비, 한치, 이거는 리조또. 두 번째 접시, 세 번째 접시. 오늘 이제 아는 형 만나가지고 술한잔 하고 있는데요. 브이로그 찍는 걸또 까먹었어. 요 2월 27일 10시 34분입니다. 깜빡하다가 왜 갑자기 생각났냐면 형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그만둘까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를 키면 되겠구나. 카메라를 확 진짜. 비쳐 이거 카메라 비쳐 카메라 비쳐 이거 지금 비쳐 이거 지금 비 비쳐 지금 이거 이거 오늘은 2월 28일 8시 이제 9시 다 됐어요 오늘 춥기입니다 서가앵코 가서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아침 8시 아직 안 됐어요 7시 50몇분인데 지금 하이디라고 하고 먹으러 왔고요 오늘 이거 먹고 바로 전주를 내려갈거예요오이랑 안녕 병물감 누구겠지? 3월 1일 새벽 2시 40분 떡볶이 1인분 1인분 었어요 그리고 떡볶이 하고 서울에서 오자마자 완전 우동거래. 여기는 우동면도 추가했어요. 이렇게 일분 주도 저의 먹방과 저의 일상은 끝이 같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맛있게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즐기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심쿡이 먹었으면 뭐 음식이나 만두 봤으면 룩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심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그럼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